미스터 트로트의 뒤풀이 특집 1탄 스페셜 콘서트가 탑세븐에 들지 못했으나 화제였던 참가자와 탑세븐이 총출동한 트로트 대축제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23일에 방송될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스페셜 콘서트 전설의 시작에서는 탑세븐을 비롯해 박서진, 김용필, 황민호, 윤준엽, 송민준, 추혁진, 아이돌부 전원, 대학부 전원 등미스터트로트를 빛낸 참가자들이 총출동해 열렬한 사랑을 보내준 시청자들에게 입이 떡 벌어지는 레전드 무대로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인데요. 탑3인 안성훈, 박지현, 진해성은 직접 뽑은 인생 최고의 무대로 진선미의 위험을 드러내고 결승 후 처음으로 밝히는 솔직한 속마음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진이 자리에 오른 재도전의 아이콘 안성훈은 예심부터 함께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선 박지연은 선으로 영광스럽고 만족했지만 성운이형 선물들이 점점 쌓여가는 걸 보면서 하나만 주면 안 되나 비타민이라도 하나 라며 선물 몰빵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결승전 중간 집계 7위에서 최종 3위까지 오르며 대의변을 일으킨 진혜성은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째졌다며 솔직한 고백으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유소년 3인방 박성훈 송도현, 황민호가 밝히는 인기 실감 에피소드도 눈길을 끄는데요. 최종 7위를 차지한 트로트 천재 박성훈의 길거리 팬미팅 썰, 꺾기 요정 송도현의 사인 요청 쇄도 썰, 감성 거인 황민호의 교장 선생님 부모님과의 영상통화 썰까지 미스터 트로트 이후 달라진 유소년 3인방의 일상 고백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한편 탈락 후 가장 많은 아쉬움을 자아낸 주인공, 더 오래 보고 싶었던 화제의 출연자 박서진이 이번에는 장구와 함께 등장해 역대급 무대를 선사합니다. 박서진은 마스터 예심에서 뛰어난 왕급 조절과 애절한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올린 붉은 입술, 무대를 다시 선보이는가 하면 트로트의 전설 나훈아에게 받은 따끈따끈한 신곡 무대까지 전격 공개합니다. 이외에도 김용필, 윤준엽 송민준, 아이돌부, 대학부 등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화려한 무대들로 꽉 채운 TV조선 미스터트로트 스페셜 콘서트 전설의 시작은 23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